안녕하세요. 금강산나와의 순대 대표 홍성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것도 싫지만 그렇다고 창업을 하자니 두려워 망설이게 되죠. 이렇게 긴가민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창업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도전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특히 인생의 초년생이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다양한 인생 경험은 조금은 부족한 청년들 그리고 여성 창업자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위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45년을 살고 한국에 온지 10년 된 탈북민입니다. 생소한 한국 땅에 와서 10년 동안 요식업을 비롯한 세 번의 작업에 도전해 보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인쇄소, 순대국지 문화체험장, 아바이순대배달업까지 다양한 일을 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부장으로 일해 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서 학력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원 과정에 도전해서 4년 전에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창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창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창업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던 건데요. 요즘 많이들 좋아하시는 나훈아의 태수형이라는 노래로 그 대목이 나오죠.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요. 이렇게 우선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공을 하려면 자기가 잘하는 것을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는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고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수익으로 성공으로 또 부자로 이어질지는 도전하고 부딪혀봐야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성공할지 또 만일 실패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선 자신이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갖춰야 할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선은 부딪히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중 회장의 자네 그 해보기나 했어?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하면 될까? 아, 그러다 안 되면 어쩌지? 우리 가문에는 창업을 해본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미리 생각을 고정하고 계시는 분들은 먼저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창업에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 알려주는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창업에 성공한 경험자들이 발표한 글이나 영상들도 많죠. 저희 경우 수많은 책들 중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읽고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번씩 주어지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또 누군가는 고생한 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나에게 한번 주어진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지우지되는 피동이 되지 않고 힘들어도 주동이 돼서 부딪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했다가 잘안 되더라도 설마 밥은 굶지 않겠지 실패했다고 죽지는 않겠지 나는 배짱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창업진흥원이나 중소기업청 또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창업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죠 그런데 창업을 한다고 무작정 큰 것부터 생각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창업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겼다면 반드시 창업하는 순서, 네, 즉메뉴를 따라야 됩니다. 저희 경우에는 원하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부터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작은 가게부터 시도했었습니다. 이제는 창업을 준비하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적절한 창업 대상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대상을 선정했다면 대상에 맞는 성공과 실패 사례를 파악해야 하고요. 이러한 파악이 끝나면 본인 자금이나 혹은 금융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 상권을 파악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고요. 이후 부동산 적정 대상을 선정하는 것까지 창업의 순서입니다. 이러한 창업 준비 순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창업 아이템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할줄 모르는 사람이 노래방 창업을 시도하거나 인수하면 안 되겠죠.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창업진흥원이나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예비 창업자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들은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경우에도 베테랑 컨설팅 전문가들을 가게에 초청하여 상담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컨설팅 자문을 의뢰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러 프로그램이나 지원 혜택을 이용하면 무료로 신청하여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창업과 관련된 학습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한 생각이 옳은지 주관적이지는 않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보면 자신이 창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꼼꼼히 따져보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신용이 낮아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금은 적게 들면서 경험을 쌓기 쉬운 작은 규모를 선택했습니다. 창업경험집에서는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리고 자기 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생겨서 더욱 열심히 한다는 것인데요 저희 경우는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작은 돈으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천만원인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임대보증금도 천만원이었고요 임대료는 120만원이었는데요 아무튼 창업자금으로 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번돈 자기 자금 2천만 원을 고스란히 투자했습니다. 직원을 한명 두고 두 명이서 365일 연중 무휴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6개월을 운영하고 다시 권리금을 1 천만 원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박사논문을 준비해야 하기도 했고요. 당시 업종이 전망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한편으로는 조금 덜 힘들게 일할 수 있는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창업을 한 곳은 서울 중랑구에는 음식점이 몰려있는 곳이었는데요. 주변 상인들은 20년, 3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한 분들이었습니다. 매출은 그분들보다는 못했지만 대학원 학비를 내고 용돈을 쓰고도 약간은 저축을 했었습니다. 사실 성공이라기 보다는 손해는 보지 않았다고 해야 어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북한 음식점을 아이템으로 선정한 것은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야는 현재 도전하고 시도하고 또 진행 중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북한식, 건강식으로 철저히 차별화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손님 숫자를 늘려서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식사의 질을 높이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건강을 중시해서 음식값을 넉넉히 지불하더라도 꾸준히 찾아올 수 있는 중장년층과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공략했습니다. 보석가게는 일주일 동안 한명의 고객만 유치해도 성공한다고 하죠 그 고객이 구입하는 물품이 고가이니까요 저도 이와 같은 계획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수는 많지 않았지만 음식점 거리에서 좋은 수입차들이 주차된 곳은 유독 제 가게였습니다 옛 음식에 대해 향수가 있는 성공한 사람들 특히 로인분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창업을 할 때에는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창업을 했다고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정에 의해 중도에 그만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창업을 접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있던 창업 사이트에서 제일 잘 보이는 상단 박스에 가게를 인계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게시한 지 3일 만에 가게를 넘겨받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게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사이트가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이 많은 사이트라 권리금이 저렴하고 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본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권리금을 30%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권리금을 주지 않고도 좋은 상권에 위치한 가게를 인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비교적 상권이 좋은 곳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으로 안타깝게 폐업을 하거나 가게를 넘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하면 비교적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무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상권이 좋다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상권이 좋으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접거나 새로 옮기는 데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창업준비 단계에서 상권을 잘 파악해서 상권이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이 실패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미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자영업자 고용지원금 제도나 노란우산공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창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한 이후에 꾸준히 매출을 늘려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여기서 이런 가게를 한다는 것을 주변이나 인터넷에 꾸준히 알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홍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가게 간판을 눈에 띄게 새로 제작하여 LED등으로 장식하고 메뉴판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북한 물품을 전시하여 북한 음식점에 맞게 새로 단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역 앞이나 등산객이 많이 오가는 길거리 등 유동기구가 많은 날짜 시간을 선택하여 전단지를 열심히 배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동원하여 가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여기에 정말 새롭고 맛있는 가게 있으니 오시면 최선을 다해 고객 만족을 드린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또 고객의 심리를 때 맞춰 읽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과 고객에 맞는 적절한 음식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생각도 그렇고 주변의 창업 경험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업 후일년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새롭게 창업한 사람들이 가게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마는가 결정하게 되는 것은 창업 초기부터 고객이 확보되기까지 1년을 버티는 것이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경우 첫 번째 창업을 했던 요식업 이후 인쇄소, 순대국집 문화체험장, 순대배달택기업과 같이 계속 변화를 추구하면서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창업은 부단히 변신해야 성공한다고 책에 나와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가게 운영자인 사장이 과감하게 선택하고 바꿔야 합니다. 저는 2018년 당시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이용해 가게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가게 상호를 북한 문화 체험장으로 바꾸고 북한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북한 음식을 접하고 싶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북한 음식 메뉴를 다양하게 늘리고 고객이 잘 보이는 곳에 북한에서 만든 사탕이나 과자, 담배, 술, 화장품, 화폐, 악세사리, 책과 같은 물품을 전시해서 손님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시켰습니다. 또 지역센터나 문화단체와 연계해서 주말에 북한 음식 체험 행사에 참여해서 음식을 알리기도 했고요. 지역축제에 참여해서 이동봉사 판매를 진행하며 가게 홍보하고 매출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인건비가 상승했을 때에는 직원 수를 줄이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또 CCTV와 키워스크를 설치하여 카운터를 없애고 손님이 직접 결제하고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부딪혔을 때에는 손님들이 선호하는 북한 아바이 순대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홍보비용이 적게 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작하여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홍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 이미지를 개발하거나 음식 맛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고 고객이 궁금해하는 음식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도 합니다. 또 배달 조건들을 부단히 개선하여 매출을 늘리기 위한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생 초년생인 대학생이나 졸업생과 같은 청년들 그리고 여성들도 창업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제 경험으로는요, 창업하겠다는 의지와 도전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창업을 위한 노력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모두 갖춰지면 적절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드는 소규모 창업부터 시작해서 점차 규모를 늘리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매출 중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개선이나 동영상 개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온라인 홍보에 성공한 다양한 업체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